한번 볼까요?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. 제가 술만 먹으면 코골이가 심해지더라구요. 그래서 같이 자는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. 도대체 이 코골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럼 왜 술을 마시면 코를 더 심하게 굴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,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. 자술 마시면 일단 근육이 이완되죠. 이완이 되어서 목이 더잘 막히는 원인이 되겠죠. 두 번째, 술을 마시면 충혈이 되죠. 얼굴이 벌어지고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게 다 충혈이 되어서 연조직들이 좀 붙는 현상이 생기죠. 그래서 기도가 좀 좁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근육이 또 이완되기 때문에 혀도 더잘 막히게 되죠. 또 하나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평소보다 호흡이 좀더 거칠어지죠. 즉,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됩니다. 그런데 기도가 좁아지면 어떨까요?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숨을 들이쉬어야 됩니다. 그러면 더 많은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통과할 때더 많이 들어오려면 속도가 빨라야겠죠. 속도와 소음은 비례합니다.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리가 커지죠.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이 합쳐지면서 술만 마시면 코골이가 아주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. 소리만 더 커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리고 옆 사람에게만 미안한 일인데 이게 더 심해지면 숨을 안 쉬는 술만 마시면 숨을 안 쉬어요 라고 하는 정도까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.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알코올도 제대로 분해 못하고 숨도 못 쉬어서 피곤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코골이 무호흡 환자들은 술을 마시고 코를 심하게 걸리게 되면 숙취가 훨씬 더 심한 거죠. 술이 제대로 깨어나, 깨질 못해요. 알코올 분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술을 안 먹는 게 상책이겠지만 또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술을 마시고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기도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이게 뭔지는 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. 자, 그래서 술 마시면 왜 코골이가 심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